그래갖고 그래서 이반이 장어 다는 거요. 끝까지 갑시다. 우리 나가야지 끝까지. 자 넘어갈게요. 네. 여기도 넌줄 심었네 그냥 바로 거기서 부터간도집이 쪽으로 들어갈게요. 시작! 여기도 어, 넌줄 심었네 출시모구 고, 고, 저기도 고, 고, 고, 고, 고, 고, 나 고, 고, 나 고, 고, 고, 오 고, 고, 고, 고, 고, 어허 고, 얼 고, 대로 고, 나 <목소리도> 어허어허어허어, 어허어허어, 보세요 이게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후렴구가 그러니까 여러분 금방 배버리잖아요 이거를 이런 게+ 이렇게 끼어있다고 그러니까는 어려운 거 조금만 넘으면 바로 하면 되는데 그뭐참또만이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여보시오 한량님 내오셨다섭섭허니오셨다섭섭허니오셨다섭섭허니 오셨다섭섭하니 막걸리 한 동물을 막걸리 한 동물을 들어 마시거나 말거나. 들어 마시거나 말거나, 한, 송, 정, 소, 줄, 비, 정. 주로다 소국주로다 <목소리> <어허소리> <목소리> 어허 허리 어허 리어어허어기야오기야야천천천 <목소리> 인가마귀 또 <목소리> 여기만사랑감마기사사랑 인가마귀, 모가고 고 가나 줄 그렇지 어매 가그음야 누가, 누가 했어 저기도 너줄가고 가고 나 저기도 시대 저기도 너는 줄르시 심모가 곧+ 심모고 곧+ 고구나심모고 곧+ 고구나 어+ 허 어+ 허 어+ 허 어+ 허 어+ 어+ 어+ 어+ 대 어+ 구나 어+ 어+ 호흡이 잡혔어요. 조금만 더 선명하게 어허 어허 이렇게 쉬작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그리고서 호흡을 줘야 돼 거기서 끊어줘 어허 어허 시작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허어 얼싸대로구나 어허 허 어허. <목소리>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o ho, ho, ho, 어허 어허 어허 어허 기 얼싸대로구나, <목소리>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기 얼싸대로구나. <목소리> 여보시오 o 량님 h 오셨다 섭섭 h 니 그렇지, 이게 읍질읍질 가지, 엇박이야 여보시오 한량님 내 오셨다섭섭하니. 여보시오 한량님 내 오셨다 오셨다섭섭하니. 오셨다 오셨다섭섭니 오셨다 막걸리 한동을 막걸리 한 마시거나 말거나 들어 마시거나 말거나 들어 마시거나 말거나 들어 마시거나 말거나 한 송정 술을 빚어라 아하. 여기 세 분은 이런 음잘 못해요. 네. 왜 못해요? 아, 경기민요에 없어요 그런 구조가 잘. 여 네. 한음 올라가서 살짝 하는 그 구조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근사한 음으로 이렇게 글릭듯이 가는 걸잘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 명심해서 해야 돼요. 네. 이건 소리에 있는 목이야. 이건 전부 다 소리 목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그 그 음을 잘못 들으니까 자꾸 말씀드린 거예요. 안송정수를 비절라시라 안송정수를 비절 비절라 비절라 비절라 비어라 무슨 수로. 주로다 한 산에 소곡주로다 소곡주로다 오곡주로다 어 어리 어어어 자자자 소곡주로다 어어어어 시작 어허. 자 음을 그렇게 가야 돼요 시작 어허. 시작 어허. 시작, 어허. 시작. 그런 음을 잘 들어도 돼. 어허, 하아리, 이시다. 어허, 어, 또, 또, 또. 어허, 어시다. 어허, 하아리, 히히 어리 그렇지. 어허, 어. 어허, 어. 어허, 어허 기아. 여기가 음이 어렵죠? 음. 어허, 하허어리어 어허, 어, 어, 그렇죠, 그렇죠. 음.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시어 어허, 허어리히 그렇죠 어렇죠 어허, 어 어허, 어허, 어리히 어허, 어허, 기 시작 어, 이웃에 있는, 이웃에 있는 요리, 요리, 요리 돼 있는 음을 듣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되고, 많이 하셔야 돼요. 소리도. 이제 우리 남도민요나 이걸 하실 거면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